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도에 왔는데요 처갓집에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부산에 다니러 오셨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무릎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비워뒀다가 5개월 만에 오게 된 건데요 제가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되는데 아버지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한다고 저도 여유가 없어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왔는데 가끔씩 시골살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풀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풀들이 그렇게 잘 자라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밭이에요 여기가 입구로 해서 밭으로 나가는 길목인데 풀이 사람 키만큼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5개월 만에 예, 이만큼 자란 거죠 올 봄에 씨앗 파종하려고 트랙터로 밭을 갈았거든요 갈고 나서 자라기 시작한 거니까 어, 농사를 내 짓던 밭인데도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제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가져온 장비가 없으니까 여기 장인어른께서 쓰시던 예측인데 어, 거의 걸동품 수준이에요 안전 카바도 없어지고 시동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시동을 걸어서 제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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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baby it's working, it's, it's working work.